언니, 저 오늘 요가링을 샀는데 왼쪽 다리는 들어가는데 오른쪽 다리는 안 들어가요 <웃음> 그러면 오른쪽 다리가 많이 부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최근에 항상 붓기관리 때문에 항상 방송 끝나고 나서 톱롤러라든지 그런 요가링을 하거든요 근데 요가링이 한쪽에 안 들어가면 오일 마사지처럼 오일을 좀 바르시고 요가링으로 이렇게 좀 문지르세요 허벅지부터 종아리까지 그 앞부분이랑 이런 데를 좀 문지르시면 되게 좋고 붓기가 제일 빨리 빠지는 거는 톱롤러야 폼롤러를 이렇게 두고 다리를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다리를 하나를 여기다 올려 여기서부터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왔다 갔다 하고 이거를 쭈르륵쭈르륵다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무릎을 꿇고 앉아요 발목 끝부분에다가 폼롤러를 놓고 엉덩이를 앉아 종아리가 있고 그 다음 폼롤러가 있고 엉덩이를 누르는 거지 내 무게로 그러면 다리가 처음에 다리가 진짜 아프거든요? 하고 나면은 다리가 갑자기 붓기가 쫙 빠져 엄청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보여줘야지. 저는 이게 근데 요가 매트가 있어야 돼. 일단 폼롤러는요. 짜자잔 해줬어요. 얘는 좀더 완전 딱딱한 하드 타입. 얘는 조금 더 쿠션감이 있는 완전 그거는 아니에요. 이렇게 해주고 뭐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끝부분부터 끝부분부터 다리랑 제 골반은 일자로 맞춰주세요 그래야 이제 골반치어지지 않으니까 이렇게 다리를 올린 상태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다리로 이거를 좀 누르시면서 하면 더 좋겠죠? 시간을 들여서 많이 하시면 훨씬 좋아요 조금 더 무게 있게 하고 싶으시면 여기서 들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풀렸다 다리가 아프실 분들은 이 하드 타입으로 하시면 더 아프니까 이건 좀더 부드러운 걸로 하시면 좋고 자, 이렇게 다리를 똑바로 주셨잖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하기만 해도 엄청 아프다픈데 이렇게 가만히 있기만 하고 조금 더 이제 괜찮아졌다 그럼 여기서 에 약간 엉덩이 게해 보더라고 아, 나는 너무 아프다 이렇게 앉는 것도 아프다 그러면 살짝 앞으로 이렇게 한 상태에서 살짝만 눌러줘요. 좀더 앞으로 와서. 또 이렇게. 이걸 하고 앉아서 이렇게 싹 보세요. 그러면은 여기가 진짜 쫙 빠진 걸볼수 있어요. 쫙 빠진 걸볼수 있어요. 이거 하면 종아리 붓기 완전 빠지죠. 이거 하면은 여기가 진짜 피가 갑자기 쫙 도는 느낌이 들면서 괜찮아져